아침 먹고 운동 가야 하는데 비가 왔네 비가 더올것 같아서 오늘은 스마트폰만 들고 나왔다 두꺼운 밴드를 사용하면서 턱걸이 경험치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 근데 이거 너무 강력해서 오래 사용은 못할 것 같다 엄청난 탄성 너무 가벼워서 운동 효과가 적은 것 같다 운동 전에는 항상 주변을 정리하고 시작하자. 보여주지 나의 근육을. 비오는 날은 몸속의 근육들이 밖으로 나온다. 띠띠 위치가 이상하다. 띠띠에 웃는 남자. 나의 보기 좋은 근육은 기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겉멋은 잠시 벗어두자. 이제 당기는 느낌을 조금은 알것 같다. 아직도 뱃살 때문에 발이 잘안 올라간다. 균형이 바로 깨진다. 오늘은 더 해봤자 의미가 없다. 내 땀과 리코더로 키운 마늘 마늘 샌드백은 참을 수 없지 주먹이 강화되었다 비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습하다 복근 스피닝 왼발 강화 비가 올거면 하루종일 왔으면 좋겠다 비오는 날에는 감성적인 도레미파소 요즘 개발중인 리쿼트다 리코더 유전소와 스쿼트의 결합 방식이다 신같지만 효과가 있다 떠나버린 마늘들을 추억하며 마늘밭 달리기. 빗소리가 좋아서 잠시 음악은 꺼놓겠다. 비가 와도 운동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 보유. 방수되는 카메라. 개꿈. 그래 비가 이렇게 와야지 시원하다. 비내리면 참을 수 없는 질주 본인 기분이 좋아서 자전거 한번더 탔다. 사실 바다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넘어와서 자전거 한번더 타고 충친다. 비 오는 날에는 해변가도 낙뢰 위험이 있어서 나같이 삼각대 들고 다니는 데는 벼락날이 확률이 높다. 비 오는 날치고 오늘 운동 나쁘지 않았어. 해도 효과가 있는 매실. 나는 신맛을 참 좋아한다. 적당히 셔야지. 오늘 점심 일반식. 시작은 121.1, 지금은 93.5. 총 27.6kg 감량. 확실히 느낌은 가벼운데 운동 기능은 무거워 보인다. 팔굽혀펴기는 하나하나 집중해서 한다 로딩중인 개토끼 리쿼트 로딩중 개코브라 혼자만 심각한 플랭크다 손목이 아파서 주먹 팔굽혀펴기를 해야한다. 버피는 천천히 해도 손목에 무리가 온다. 개쿼트 나의 중량은 개토끼다. 1대 7.7 살토끼 딥스바를 활용해 턱걸이에 필요한 근육을 자극하고 있다. 터진 뱃살 관리를 위해 복근 운동을 하는데 배가 더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 오늘따라 샌드백 치는 모습. 카리스마가 미쳐날 건다 역시 백발당 공부는 눈 잊고 치면 맛이 안 난다. 비가 오는 날에도 비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에 가능한 최첨단 시설이 있어서 다행이다. 덥고 습하고 비까지 내리면 다이어트 포기하기 딱 좋은 날이 되어버린다. 포기하기 딱 좋아도 다들 조금만 더 참고 힘내보자. 살이 안 빠진다고 조급해 할 필요도 없다.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 포기만 안 하면 돼. 나도 너를 응원한다. 힘내자.